대륜이라고 말씀하렸죠 스파링? 그죠. 강주기 이제 택견에서 강줄기라고 견주기. 하는데, 네. 그 품발기를 배웠잖아요. 네. 품발기에 얹어서 우리가 택견의 기본 기술을 배웠는데, 이게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게오리지널 택견 스타일 강주기에요 오리지날. 네. 그러니까 은그 역사서에 보면 가마린 선호장위에서도경기를 했다고 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무빙이 없어요. 아.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이 기본 무빙만 주선 아. 상태에서. 발로 차거나, 아, 걸어서 넘기거나, 아, 발로 얼굴을 차면 이기는 경기에요. 아, 예. 네. 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수상요청하다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 스텝을 움직일 수 있는 경위에서 몇가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택계식으로 할 거니까, 가다 여기다 놀리지, 여기다 하는 거지 네. 아니, 근데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는 네. 오시나로. 네, 그럼 네, 갈수 좀 올릴 건데 <웃음> 그냥 그런 그 규정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패키어는 발로 차거나 걸어서 넘기거나 발로 얼굴을 차면 이기는 경기예요. 네. 그리고 몸통만 네. 차면 되 몸통만 네.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왜냐면 이게 이제 전통무술이잖아요. 아. 패키 전통무술인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나 음. 지금처럼 저런 글러브 이런 보호장비 없잖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시계가위험하니 네. 그래서 최대한 위험요소를 배제하면서 격투 경기를 할수있도록 만든 게 패턴 경기입니다. 강력이 다른데요. 리고 있습니까? 2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얼굴을 주면거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볍게 발로 차거나 혹은 기회가 보이면 우리 패치했던 거나 터치 없이 그냥 이렇게 어, 기술을 그래. 교류하는 걸 어때요? 자 바로 시작하면 사우님이 여기를 건 주고 네.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 예, 어이 면이진 아까 왼손 이 묶어놓고 오른손그런느낌야이다니까이시 이 크고 이거 맞았다. 어, 죽었다. 죽었다. 오, <웃음> <아유>, 죽었다. <죽습니다. 웃음> 네. Thank yeah. you. 이거 이게 너무 쉽니까? 네. 아. 여기 미이 잡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잡고 거리에서 그러니까 들어갈까 그러니까 제가 기술 잘 모르는데 한번 팁을 내 아, 네. 그냥 제가 한때 선생님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잡기 가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게 그러니까, 네. <웃음> 아, 아. 게 네. 해야 돼. 요 <웃음> 네. 근데 이렇게 아, 맞지. 네. 네. 아, 맞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아, 이게 진짜 지 아, 맞지. 아, 맞지. 아, 네. 와, 자꾸 진기깜 이게. 네. 여기 지금 그렇게 고 이게 너무 재밌이건주기에좀 네.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뭐 이제 지금 무술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게임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느에고 네. 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액션, 리액션 훈련으로 너무 좋은 거야. 네. 머리를 써야 돼. 네. 공략을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 이렇게 꼭품발기가 필요 없이, 아마 가라데에서도 그냥 이렇게 쓰는 상태에서. 그, 이제, 주먹이 들어가면 거리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음. 발 훈련할 때. 발만 쓰죠. 네. 어. 발 쓰거나, 잡아서 기 음. 훈련할 때만 음. 이연습 해도, 굉장히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바로 운동 네. 네. 태견은 이품발이라는 음. 스텝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음. 제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려다 보니까, 음. 발이 앞으로 나와주는 이런 스텝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본 견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한 단계 러그레이드. 네. 그, 그 태껸 배틀라는 것도 봤어요. 아, 그거 못 봤습니다. 네, 예, 태껸 배틀은 이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음. 네. 중요한 건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통 태껸은 제자리에서 하 거고. 제자리에서 하 거고. 오히려 제무질량서 네. 이제 조금씩 그 무빙을 어. 주면서 경주을 하는 거예요. 더 오래 지니까. 룰은 똑같아요. 더 오래 지네. 네, 룰은 똑같아요. 건전히 예, 주고. 네. 여기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웃음> 그, 진짜 벌 거? 이네크크 상관없는거요 <웃음> <웃음> <웃음> <써볼> <웃음> 이렇게 빠가하는 스타일이 많아 잔치가안니까네 여기 다 다시 키키시 키 키키시 금 키키시 면하거니까네 키키시 키키시 키 아, 똑같이 한 똑같이 하지. 어, 이렇게 있네. 오. 오, 빠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 이제 방향을 전환해주면서. 예, 예법인데, 네, 아, 예, 법 예법 입식 태다 우리가 이제 천하제일 보수 대회에서 아, 했던 그 방식인데 네. 이제 예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원형 특견이나오리지널특견이나 네, 지금 태견 택견 배틀식의 태권은 손이 이제 보조적인 주사이잖아요. 중호를 네, 때릴 수 없는. 근데 태권 경기에서 이제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네, 혹은 현재의 발자이가 대부분 이다곡선적 됐어요. 지금 그 음. 앞발 바닥으로 가르게 차거나. 음. 근데 예법은 이제 네, 친다고 하죠. 진짜 찍어 차고, 음. 직선으로 곱게 차고. 제단 네, 그리고 오. 얼굴을 직접 타격하고. 아. 네, 그리고 사용되는 팔 전체, 다리 전체. 그이걸 아까 글레 선생하고 올리버 채가 손으로 바닥 그 앞에서 끌어서도 괜찮을까요? 어? 그렇게 해서 아, 그, 그거를 맨 마지막에. 아, 그렇지. 마지막? 아, 네, 아, 그거는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실, 입식 타격형은, 뭐, 서로 이하고 좌우해도, 뭐, 이렇게 큰, 다른 모습은 못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입식 타격형은 다 서로가 이해도가 높으니까, 아, 마지막? 바로 그러면, 예뻐, 타격형. 예뻐, 타격형.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오케이. 네. 아, 펜스가 네. 이게 좀, 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으로 네. 좋습니다. 팔뚝으로. 네. <웃음> 네. 아, 팔뚝으로. 예. 신하 네. 시간 이게 네. 아, 네. 네. 아, 타격이. 네. 아, 팔뚝으로. 네. 아, 네. 그래서 만약 다리를 많이 시고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또 하면서. 네. 아, 이제 가깝게. 네. 시고 지금. 지금. 지금. 지 이거 금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지 지금. 지네네금지이 지금. 히 다르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재미어 okay. 자꾸 기본을 하고 밑에 들어가시키는 건가 뭐, 머리에 뭐 그쵸 요거는 이제 그.. 규칙, 그.. 그러니까 모든 경기는 규칙이잖아요 응. 근데 예법 같은 경우는 손으로 타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응. 기본적으로 거기가 넓어지는 거에 네. 그리고 오, 네. 네. 여기에 이제 태길까지 모여져서 가는거죠 아알겠어 무슨 얘기일지? 이게 바뀌는 게아니 어 이렇게 아니 멀어졌잖아. 면안됩다 바로 가 이스탠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영본에서 나왔던 그기술 같아 한다네한 번에 스티커가 전부 닫아야죠 y a h 이런낚시거리한테 가득을 어게 높아요. 가아 낚시곤이 높 때. 아, 낚시낚시더낚 자 걸었을 때 우리 이렇게 하듯이 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릎이 안쪽에 있어요. 한번 제가 들어갈게요. 안 안쪽 안쪽 무릎을 쓰, 네, 네, 이렇게. 아, 그냥 가다시피 이렇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체중을 체중 안에 빼고 이렇게 들어올 때 단순히 제가 이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못 걸어요.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일이요 아니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정강이끼리 부딪히면 다치는데. 강하게 벗기셔도 이 안쪽 발목길이 이렇게 응. 하면 아. 다 안나집니다 바깥쪽은? 바깥쪽은 완전히 아킬레스 버는 건이어고생각 주셔야 합니다 슬프게 상냥가도 있는데 네. 어, 테키넬스는 가도법이니까 그러니까. 어, 저희도 이제 낚시어리가다도기질이 그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주면서 째차기로 받아차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가두 아. 안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귀가된요 그래서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놓지 않으면, 음. 네. 뒷쥐 때, 네.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사모님이 뭐 그냥 받아들 것도 있지만, 발을 안 쓰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지금,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을 안 쓰고 뒤로 물러나면, 이게 계속 거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앞차기로만 한 해볼게요. 이게 들어올 때. 앞차 네. 그러면 여기서 끊겨요. 네. 아, 조금 방귀판이거든 네, 요 네. 네. 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공격은, 어. 뭐, 아예 사이드로 피하든가, 아니면 들어올 때 발로 바닥 차는 방법이 음. 제일 높아니다 네. 우리 두 개가 정말 이상 깊었습니다 네. 이두 개는 물어보셨거든요 네. 선생님 진짜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마지막으로 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땀> 저땀다 져줬어요 <웃음>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